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동이족TV입니다 오늘은 체로키의 이 사글 체로키 사람들이 하나 숫자 하나를 사글이라고 합니다 사그 사그 한국어에 사글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글쇠 이 사글쇠가 무슨 뜻이냐 나무위키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. 삭을, 삭월 자, 이름의 유래는 두가지 설이 있다고 했습니다. 삭의 뜻 중에는 매달 초하루 매달 초하루 날즉 매달 첫째 일 이란 뜻이 있는데 그래서 매달 첫, 첫날 선불로 세를 내거나 계약기간의 첫날에 선불로 전부 지불한다 해서 삭월세 그데 나중에 사글새가 됐다 자 두번째는 칠삭동이팔삭동이 라는 뜻을 쓰는 삭에는 달을 세는 단위의 뜻이 있어서 단위 명사로서 달을 뜻하는 삭과 월이 결합하여 달달이 또는 다달이 내는 또는 받는 새 라는 어원을 보여주던 삭월새가 삭월 할때이월 사골새가 제2음절 이중모음 월, 우월, 우월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월이 을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. 사글새가 되고 이것이 다시 사글새가 되면서 그 어원에 대한 의식이 언중들로부터 점점 약해지게 된 것이다 자, 이 이름이 이 유래가 두 가지가 있던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보태는 겁니다 체로키 사람들이 하나, 원 하나를 사구라고 했거든요 사구, 사구 똑같잖아요, 사구 자 그래서 사라기 사람들 자, 어원, 어원을 밝히는데 굳이 우리가 동북아시아에만 이렇게 갇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? 아, 저 산스크리트도 같이 좀 넣고 저, 아메리카로 넘어간 캐나다로 넘어간 알래스카 이런 것도 좀 찾아서 이렇게 좀 이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 그래서 미국의 아메리카의 체로키 사람들이 원을 사고라고 합니다. 사고, 사구. 사고, 사고입니다. 사고, 사구. 사고, 원 하나, 한달 또는 하루, 하루 플러스 세 사고 세입니다. 사고 세 말이 되지 않습니까? 이채로게 말이 우리 말하고 비슷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? 제가 올린 것만 해도 지금 자 사고입니다. 사고. 사구. 그래서 세번째로 체로키 사람들이 숫자 하나를 사고라고 한다. 이것도 좀 넣어야 됩니다. 이제는 어원을 좀 넓게 넓게 좀 봐야 됩니다. 사구 사골세사골세 사구 자, 그래서 우리 안에 체로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.